저의 새해 첫겟레드윗미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할 거는 여기 이렇게 띄어 놓을 건데요. 제가 어 12월 말쯤에 가장 가장 좋아하고 자주 하고 다녔었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할 예정입니다. 요런 메이크업이. 짠. 요런 메이크업이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 없이 조금 분위기 있게 메이크업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들고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어, 저의 목표, 새 목표 계획도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메이크업 해볼게요. 시작! 스킨케어까지 하고 온 상태고요. 그럼 바로 베이스부터 시작할게요. 저 짠, 요, 저번에 프리파드 메이크업 때도 사용을 했었던 건데, 이것만 한게 없어서 이거를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쓱쓱 너무 많이 바르면 또 과해지니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최대한 얇게. 요즘에는 또 피부 화장을 하면 또 뭐가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몇년 동안 안나도막 뾰루지가 막 이렇게 막 나고 여기 지금 뾰루지가 좀 났거든요. 그리고 막불은기도 엄청 심해지고 엄청 건조해지고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변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장판 안키고 자다가 추워지고 나서부터 장판에키기 시작했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런지 얼굴에 뭐가, 막 뭐가 나, 많이 나더라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1월 되고 나서 한 주가 지나고 둘째 주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간 상태이겠지만 여러분의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올해를 맞이를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MBTI가 그러거든요. ESFJ 약간 뭐였죠? 어? 그 파랑색깔 이렇게 촛불인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뭐 들고 있는 그 캐릭터였거든요. 꼭 약간 어디든지 막다 깨려고 그러고 <웃음> 뭐, 뭐 이것저것 다 알아야 되고 이런 성격이에요. 근데 맞는 것같다저 되게 그런 성격이에요. 친구들 포함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 너꼭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뭐 진짜 그런 성격이거든요 은근 잘 맞는 것 같아 요즘에는 피부에 그렇게 많이 공을 들이는 편은 아니에요 일부러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고 다닙니다 피부는 여러분의 올해 계획 이런 걸좀 물어봤으면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시겠지만 새해가 됐으니까 저의 버킷리스트나 계획 같은 거를 조금 같이 얘기를 하면서 화장을 해보자면 은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버킷리스트를 따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 이렇게 줄줄줄 적어놨었는데 어떤 분이 나이대별로 버킷리스트를 나눠 놓으시고 그 나이대별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저,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그때 딱 느낀 게 어, 저거도 나쁘지 않겠다. 뭐한 20대 때 해야지? 라고 적어놓은 거는 그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많이 좀 게으르지 않게 살게 될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20대 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사실 항상 미뤄뒀었던영어회화 마스터 그러니까 외국어 공부 마스터해서 대화하는 거 이게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쫙 적어놨어요. 하고 싶은 언어 진짜 많아요. 한 8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언어를 다할수 있을진 없을진 모르겠지만,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웃음> 지금 영어도 되게 오래 걸리니까. 저는 제돈 주고 제차 사는 거. 2 0대좀 되게 큼직큼직한 것도 많고, 사소한 그런 버킷리스트? 그냥 진짜 취미로 해보고 싶어 하는 거, 배우고 싶은 것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올해 뽑았던 것들은 취업. 무조건 취업이죠. 1순위 취업. 그리고 유튜브 좀잘 되는 거. 제가 1년을 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뽀짝뽀짝 열심히 한 그런 케이스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팍 해가지고 착막 여러 개씩 여기막 해가지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열심히 해보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저 이번에 시작한 그 마켓 쇼핑몰 운영 열심히 잘 하는 거또 올해 목표고 그 유튜버 김 닥스 님이 만드신 다이어리를 구입을 했어요 1차 사전예약 때 구입을 했습니다 제 이쁘지도 않는글씨체로 꾹꾹 눌러 담아 가지고 올해는 뭘 해야겠다 한게 한 있었는데 돈좀 많이 모으고 돈을 모으고 싶어하는 그 액수가 있기 때문에 모으고 그리고 저제 돈으로 핸드폰 바꾸는 거저 갤럭시 쓰잖아요 근데 아이폰으로 지금 약간 갈아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바꾸는 거돈 뭐 많이 버는 거 취업 유튜브 쇼핑몰 잘 되는 거 이것만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인맥 많이 넓히는 거 그것도 올해 꼭 목표예요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인맥을 넓히기 보다는 같이 있는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침묵을 많이 다지, 다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무조건 인맥을 좀 넓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단순히 친구이게 아니고 일을 시작해서 일적인 인맥도 좀 공적인 인맥도 많이 넓히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다이어를 들고 왔어요 여기 갑자기 뜬금 목표 말하겠네? 운동! 제가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서 진짜 일주일에두 번? 세 번? 진짜 다섯 번다한 주가 있다면 그 다음 주는 거의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진짜 의지 박약인 사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진짜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운동을 꾸준히 해서 몸 변화 그리고 건강 관리를 조금 하는 걸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기타 배우는 거 띵가띵가 띵가 기타 이제부터는 화장을 하면서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말만 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 기타를 왜 배우고 싶었냐면 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들 뭐 피아노나 이런 거 배우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8살 때 저희 친언니가 저랑 3살 차이인데 언니가 그때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언니가 다니는 걸 보고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졸랐어요 피아노 학원 가고 싶다 나도 보내달라고 그 제가 살면서 학원에 먼저 보내달라고 한데요 거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총 5년에 다녔습니다. 그러고 6학년 때 엄마가 보습학원 보낸다고 학원을 끊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그때 저희 언니가 피아노도 피아노였는데 기타를... 피아노 조금 배우다가 제 기억으로는 기타로 아마 빠져서 기타를 계속 배우고 콩쿠리 나가고 이랬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계속 피아노로 배웠었고 피아노 말고 그학원는 오카리나라고 아세요? 그 필이 같이 생긴 거 이렇게 오리처럼 생긴 그 필이 있거든요. 그것도 배웠고 전자 드럼도 있어서 전자 드럼도 배웠고 거기 막뭐 바이올, 린 기타 이런 거다 같이 배우게 해주셨는데. 바이올린이랑 기타 빼고는 다 배웠던 것 같아요. 피아노, 오카리나, 드럼 이렇게. 근데 기타는 치고 싶었는데 기타 칠려면또 기타가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독학으로 배우겠다 어쨌다 했는데 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못 배워서 그거를 이제 버킷리스트로 적고 있다가 올해 뭘 배울까 고민을 하던 중 사실 작년에 배우려고 했거든요, 기타를. 근데 제가 백수 주제에 무슨 기타를 배우겠습니까? 올해는 무조건 취업을 해서 기타를 배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곽 쉐딩은 요즘에 그렇게 세게는 안 해요. 뽀얀 파스텔톤의톤 다운된 그런 핑크? 좀파스텔톤의톤 다운된 살구빛 약간 오렌지빛 그런 느낌인데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딱 웃었을 때 이쪽 눈 가까이에 위쪽 위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이세요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계획을 딱딱딱 맞춰서 사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은 저처럼 계획은 세우는데 약간 뭐 되는건 되고 안되면 뭐 내년으로 넘기지 이런 스타일이신지 저는 제가 계획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MBTI나 테스트 같은 거 재미로 하잖아요. 그때 그게 항상 꼭 나오거든요. 계획적인 사람인지, 즉흥적인 사람인지. 근데 전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즉흥인 거였더라고요, 그게. 아, 요번에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요번에 하면... 지금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이게 즉흥적이었던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저한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이렇게 오는 게 느껴져서, 그걸 좀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좀 변하게 되더라고요. 몇개 지금 다이어리 보면서 말씀 말씀드리자면, 은 라식 하는 거. 저눈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라식을 바라고는 있는데, 심지어 스일라식 하려고 스마일라식이한 300만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혼자 국내 여행 가는 거 진짜 꼭꼭꼭꼭 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셔가지고 혼자 당일치기나 뭐 몇방 며칠 몇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그거라도 일단 시작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거는 올해 안에 꼭 하는 걸로 하고 요거두 개를 발릴 거거든요. 요거는이 색깔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루비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개 발려고 하면 진짜 진짜 꿀조합이에요. 진짜 이 조합은 맨날 제가 아뭐 바르지 할때 고민 안 하고 바로 바르는 조합이다 보니까 톡톡톡톡 두드려서 오버립을 해줍니다. 루비우. 루비우를 안쪽에 살짝만 그라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짠.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거가 약간 촉촉한 립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짝 촉촉한 거를 더 하려고 눈화장을 시작을 해줄게요. 눈화장은 이걸로 일단 해줍니다. 요걸로두개 이렇게 섞어서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눈이 좀더 그냥 이렇게 커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요번에딱 꽂힌 메이크업이 있어서 요번에좀 길게 빼서 한 타입입니다. 이 팔레트에서 여기 요 색깔이랑 여기 살짝 회색빛 도는 색깔이 있거든요. 이거 살짝 섞어서 앞뒤 음영을 조금 같이 줄 거예요. 좀 길게? 아무튼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은꼭 해보고 싶었던 게 외국인 친구 사귀는 거예요. 한국에서 외국인 친구 사귀기가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은 그래도 외국어로 배운 만큼 대화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랑 약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을 아주 살짝만 그런 아치형의 눈썹을 만들어줄게요. 똑같은 아이브로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항상 제가 그리는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진짜 너무 말이 많은데 저의 목표가 정말 정말 많아서 너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호루룩 말하자면 은 약간 국내 여행 혼자 가는 거랑 연장선인데 혼자 호캉스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엄마랑 공기 좋은 데 가서 스파를 받는다던가 그런 데 있잖아요. 공기 좋은 데좀 조격 같은 거 하면서 커피 마시고 요런데 그런 데도 한번 찾아서 가서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해야 될것같아 너무 많아서. 내교살 그림자를 그려줬으면 은 여기에서 베이지 컬러를 이용해서 을 내균살을 조금 버텀하게 항상 하던 것처럼 해줄게요. 요번에는좀 눈이 좀 길어 보이는 게 포인트고 자연스러운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펄을 많이 그렇게 안 얹고 다녔던 것같아 그리고 눈 앞머리에 조금 앞트임을 하는 거에 대한 그게 조금... 포인트가 있었고 근데 위에도 틀면서 앞쪽도 진짜 자연스럽게 여기 이렇게 살짝 이눈 모양에 그니까 굴리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진짜 티는 안 나지만 이렇게 눈이 앞트임된게 눈에 보이시죠? 이런 느낌 그리고 원래 평소에 이 가운데도 안 채웠는데 진짜 얇게 눈 라인에 맞춰서 살짝만 해주고 이렇게 눈 모양에 맞춰서 살짝 빼주고 이 꼬리를 여기 눈을 살짝 땡겨가지고 그려주거든요. 이렇게 땡기면은 약간 여기 위에 살 부분이 딱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맞춰서 아이라인을 그려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의 버킷리스트 올해의 버킷리스트 하고 싶었던 거 리스트를 이렇게 진짜 길게 말씀해 드렸는데 원래 그냥 짧게 몇 개만 말하고 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사실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걸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를 말씀하고 싶으면 댓글 다루셔도 좋고 올해좀 진짜 기존에 구독하고 보시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유명해지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를 했던 이유가 사실 저는 화장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진짜 그냥 많은 사람들께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나는 나도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나 같은 사람도 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지금 고민을 한다거나 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 나라는 사람들 이렇게 사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은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이런 애도 있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저를 보여주고 소통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좀 관종 같긴 하지만 저 되게 관종이거든요, 사실. 항상 귀찮다고 안 하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언제 하지 이러고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그 귀찮은 게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귀찮아서 안한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벌리게 되면 은 내가 다 케어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 건 많은데 지금까지 잃었던 것도 없고 맨날 말로만 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발 내가 게으르지 않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저도 올해는 무조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요 잘 돼야죠 이제 저도 그렇고 그리고 스머지 살짝만 해줄게요 여기 끝에 제일 진한 걸로 사실 진짜 2년 동안 정말 방황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작년뿐만 아니라 전 약간 작년이 재작년과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적으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2년 동안. 근데 그걸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좀 사람으로서 발전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올해는 조금 많이 마음을 단단히 먹은 해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는 할 얘기가 솔직히 끝났어요. 목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길어진 것도 있고 곧 끝나서 화장도 마스카라하고 바로 끝내줄게요. 제가 사실 12월 29일이 제가 유튜브를한지 1년이 되는 날이긴 했어요. 근데 1년이라고 시간 흘렀는데 딱히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올린 것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조금 뒷받침하고자 올해 정말 열심히 올리려고 합니다 화장도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일상도 찍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웃음> 여러분 마스카라가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눈 밑에를 화장을 안해줬더라고요 자 어, 이제부터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 아까 사용했었던 이 아이브로우를 이용해가지고 을 여기 눈 밑에 속눈썹 난데 있잖아요. 여기를 얘로 살짝 선을 그어줘요. 근데 너무 이렇게 찍 걷지 말고 살살살살해가지고 이렇게 선이 생기게끔. 인상이 진해지기는 하거든요. 부드러운 느낌은 절대 아니지만 또렷하게 커질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었던 그 진한 섀도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밑에가 살짝 진한 것 같아서 여기 두 번째 컬러 있잖아요. 이걸 살짝 묻혀서 선명한 거는 살리면서 끝에만 살짝 이렇게 마스카라를 언더에도 살짝만 해줄게요. 여기 밑에 삼각존 위주로 해줄게요. 2021년 마지막 날에 뭐 하셨어요? 전 그냥 집에 있었어요. 새해랑 마지막 날에 그냥 집에서 쉬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마지막이니까 그냥 놀자. 원래 놀았지만 의미 부여할 수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그냥 놀았습니다. 팔레트 에 여기 반짝이는 거 있죠? 그 아까 베이지 색깔 얹은 데 위에 티 많이 안 나게 살짝씩만 얹어줄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주고 진짜 끝내줄게요. 코 위주로만 해줬던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밖에 나갈 때는 입수산을 해도 뭐 먹는다고 일입수 지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많이 안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입수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잊을 뻔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점을 이 정도. 보이시나요? 여기 점 찍은 거? 짠! 여러분, 이렇게 저의 아주 TMI 난발이었던 겟레드윗미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의, 어... 새해 첫겟레드윗미를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도 이제 각자 적어보시고, 하나하나씩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 더 좋은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